지수 법칙 이거 네. 했고요. 여기 아. a가 0, 네. 그리고 a의 0은 왜 1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, 네. 얘를 여기 이 식을 구매할 수 있어요. a 0에다가 an을 네. 곱하면은 네. a0 플러스 n이 a n 이어야 되니까. 네. 1일, 1일 수 밖에 없는거죠. 왜냐면은 문제 아시죠? 아 모르겠는데요? <웃음> 아셔야 되는데 <웃음> 아, 아, 아, 음.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얘를 꼽해도 네. 얘를 꼽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는 1밖에 없으니까 그런거예요네어 깜짝이야 아아네 아하 아하 네 그런데 A0은 1이군요 네. 그리고 넘어가. 넘어가면 은이 친구가 나와요. 영 또는 은혜 서인 지수. 어, 이건 뭐예요 선생님? 아까 네. 지수 복칙 했죠. 네.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가는 친구예요. <목소리>